이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입니다. 오케이 okay. okay. 메인 이벤트. 자 자존심이 걸린 경기.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갑니다 무슨 아이고 순관아 아이고 순관아아 따라잡아야 돼요. 오세오 세. 아이고 순간아. 야 순반이 상대도안 되네. 오세오 세. 호랑에! 호랑에! 호랑에! 호랑에! 호랑에! 오! 후라게! 쟤는 까불지 말아야겠는데? 아, 아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빨라요 승관아 가자 아이, 아이고 너 의무하는 거 맞아? 이 정도 의무하는 거 아는 거 같은데 그저 평소 등 운동을 열심히 안 했던 승관 씨 승관아 승관아 어아쟤 어우 쟤 어우 쟤호우쟤 어우 쟤 어우 쟤어승관 어우 쟤 어우 쟤 어우 쟤 어우 쟤리우쟤 어우 어지네요우과 어우 쟤어지쟤 어우 버텨라 승어아이어 거기 들을가야 돼요. 와. 멀어지네요. 아, 깃발, 깃발을. 받았습니다. 깃발, 깃발. <웃음> 아, 배고프아 이게.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부승관. 아, 뭐한 거야?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야, 머리 머리 정전기 봐. 어머, 어, 정전기가. 예. 아직 아, 줄, 줄까? 걸... 줄까 말까? <웃음> 줄까 말까? 야, <양> 걸리고 있어요. <웃음> 야, 야, 재밌다. 참참참참참 참. <웃음> 얘는 욕심내지마 아니야, 얘는 하나도 안 했어 안 했어, 못한 거야 진짜 열심히 한 건데 아, 못한 거야 아, 승자, 승자 인터뷰 한번 가겠습니다 네, 뭐 이미 예상된 결과였고요 네. 뭐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냥 뭐 너무 당연했다라는 네. 말씀 아, 호시야네 제가 약 1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래도 소감 한 말씀 아, 과한 그 이기고 싶은 욕심이 좀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본인이 본인을 잡아먹었다라는. 에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모습 <웃음> 참참 참도 잘 봤습니다. 승관, 진짜, 진짜, 진짜 힘든가 <웃음> 보다. <보네>. 진짜 힘든가 보네요. 오해. <웃음> 승관아, 승관아, 고생했어. 아, 형님 잘했어. <웃음> 진짜 그렇게? <힘들어? 웃음> 오프닝 무대 다섯 곡 연달아 한 거야. 오프닝 무대 다섯 곡 연달아. <웃음> <웃음> 자 다음 경기 정한 대 디노. 자 각오 한마디씩. 아까 이제 깃발 뺏기 게임을 했을 때 네. 저를 잡는 걸 보고 맞아, 맞아. 살짝. 서운할 수 있었으나 화의를 했고요 아, 저희는 아, 이번 아, 경기에는 아. 페어플레이를 하기로 했어요 아. 경기의 생명인 페어플레이 아. 저희는 그걸 지키겠습니다 네 서로 뒤쳐지면 기다려주고 네. 잡아주고 아, 네. 밀어주고 아, 아. 네 아니요. 페어플레이 네 저희는 그래. 그렇게 가기로 이야, 했습니다 네. 과연 이 둘에게 페어플레이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무와 가서. 네, 어 응원단 좋습니다. 응원단 지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야. 안 지쳤어요. 강이 형. 자 이번 경기 페어 플레이 하겠다고 한두 명의 경기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페어 플레이 좋든 시작. 페어 플레이 좋든. 아저기요아겨뤄모 안에 못갈 텐데 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게 약간 다른 의미군요 야막상막하예상하게 했습니다만 <웃음> <웃음> 야다이다아 <잠시만>. 갑니다 오 <웃음> 어, 정환이 형 잘하는데 아, 오 윤정환 윤정환이 앞서가고 아 디노 넘어지지만 <웃음> 어노 <디도> 넘어지지만 <웃음> 어 <웃음> <웃음> 똥침 똥침 똥침 야, 아주 그냥 반칙의 반칙을 오, 잡았어요. <웃음> 어, 잡았어요! 뭐 뭐하죠? 사우나요? 밀어, 밀어! 땅바닥 밀어! <웃음> 땅바닥으로! 아, <웃음> 아, 땅바닥으로! 아, 치열합니다! <웃음> 아, 이게 <웃음> 못난 아, 야, 저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힘들겠다 아, 지금 동생이 아, 힘들까 봐, 나 지금 휴색, 아. 아. <웃음> 휴나 마이크만 차게 너, 휴색, 마이크만! 마이크만 치 아. 마이크만 아유, 디노야, 시작하자 아, 잠깐만, 저 마이크 야, 이것만 정한이 형이 그냥 시작부터 그냥 기록 상관없었어 내가 보 뭐, 정한이 저못 올라갈 것 같은데 <웃음> 이야 야. 아, 디노 여기서 뒤쳐지면안 되는데요 저거 그 암벽 같은 음. 거지 정한이 할수 있어 와 아, 나이스! 아, 앞서갑니다! 앞서갑니다! 나이스! 니다되 아, 힘들어, 나이스! 아, 아. 아. 디노 쫓아가야 돼요! 아 산을 이제 탈출합니다 나이스! 코쳐, 코쳐, 코쳐. 코쳐. 코쳐. 나이스. 코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또전 <웃음> 야, 누구 죽는 거 아니야? 아, 싸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 챙겨주는 거야 아, 챙겨주는 거야 저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웃음> 형, <사랑해. 웃음> 야, 기루아 잘한다 빨리 가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오>, 아, 아 <웃음> 아, 역전! 우와, 우와 윤정환 경로 이탈했다, 경로 이탈! 와. 우와! 우와! 화연! 화연! 아, 디노야,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야! 야. 명경기였어 명경기. 아 저는 뭐 WWE를 어.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진짜 웃겼다. 디노야 잘했어. 이번 소감은 둘이 같이 서서 같이 앉아서 사이좋게 같이 소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좋은 경기 펼치셨는데 네. 어떤가요? 저희는 애초에 페어 플레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네. 너무 조미 좋은 게임이 된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저희 저희끼리 또 추억과 우정이 더 쌓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깃발은 비록 정한이 형이 가졌지만 어, 저희는 둘다 승리한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게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세븐틴은 하나라는 걸 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벽한 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두분 정말 좋은 경기 감사드립니다 정신이 없구나 안에 들어가면 <웃음> 야, 나 신발 어디 갔어? 어, 네. 아 다음 선수들은 벌써 몸도 풀고 있고, 아, 어 굉장히 활발한 선수들일하기에는 지금 한 명만 활발히 몸을 풀고 있네요. 다음 선수들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도겸대 조슈아. 자, 각오한 말씀. 아 일단 앞에 경기를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재미를 빼고 일단 저 정말 진지하게 올다 거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간단하네요. 네. 열심히 하겠다는 두분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단 분들 <웃음> 응원단 네 지치신 네, 거 아니죠? 아안 지켰어요 네, 막 집중 안 하시고 그러면 지삽니다,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직 촬영 중이기 때문에 역할이 응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홍조사 사랑해 <웃음> 자 가겠습니다 도겸 관련 이도가 허벅지 준비 시작 LA 날샌돌이 와 나이스, 우와, 나이스. 오. 좋아 오. 우와 홍지수 <웃음> 와야야 야, 높이뜨기 선수였어 지금 LA 날 샌돌이. 아, 잠시만. 쟤똥찜 마셨는데. 우와, 홍조사. <웃음> 우와, 홍조사. 야, 야, 북폭이 기린이야. 호, 호, 호. 우조셔 어, 어, 빨라. 조셔 빨라. 조셔 빨라. 홍조사. 홍조사. <웃음> 우와, 홍조사 빨라. 뒤에 불라 뒤에보다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빨라. 와와 와. 우와, 우와. 우와 홍조사 애벌레. 와 와. 두 개미 아직 못 올라왔니? 어. <웃음> 홍벌레 홍벌레. 우와 홍조사 빨라. 우와. 우와 Let's go Let's go Let's go <웃음> Let's go Let's go, let's go. <웃음> <웃음> <Yeah>! 우와 두개왜 <웃음> 아직 못 올라왔니? 도겸아 뭐해? 도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소감 한 말씀 열심히 했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했군요. 와와아 됐다. 와 도겸아. <웃음> 아 끝났어 끝났어. 아이 도겸이 끝났어. 끝까지, 아, 끝까지 해 끝까지, 도겸아 끝까지 해 도겸아 끝까지 끝까지. 해. 해. 네. 뭐 네. 뭐 포기하지 이거. 않는 모습. 뭐야 뭐야 포기하지 뭐 마. 뭐뭐 <웃음> 이노가 <웃음> 허벅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네. 좋아요. 우와. <웃음> 포기가 <오! 웃음> <고개가> 끝까지 달려. 우와. <웃음>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웃음> 않는 모습 멋있어 이성민 이성민 보이지 마볼수 있어 아. 괜찮아 아. 도착했다 아 수고했다 아 좋습니다 <웃음> 잘했어 머리 어, 아. 괜찮아? 어.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아, 중간에 아, 네. <웃음> 저한테 헤드 치고 했을 거 에잉, 그거 아, 안 했어도 못 그래서, 했을 거면서 그래서 지금도 아, 안 벽을 못 올라왔어 아, 아, 헤드킥 아, 네. 때문에 네, 네. 안 벽을 못 올라왔다 랐다 다리에 세게 맞았어 예, 그래서 좋은 도전이었나요? <웃음> 예 아, 진짜 진짜 신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아, 예. 네, 지금 바로 보시지 아, 않으시고 나중에, 네, 나중에 나중에 보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우정기에 뛰자, 멋있게 네, 하 가보겠습니다 네. 아, 옛날, 옛날 학교 운동회 생각났다 아, 학교 운동회가 생각나시다는 준 씨,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렛츠 고! 와! 네, 부담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 당신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할것 같아요 자, 두분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시작! 야 팔. 오! 번호는 인코스 인코스. 나이스! 나이스! 아, 번호이 빠르다. 저 번호나. 번호 빨라요. 더도. 오, 번호 빨라요. 더도. 오세요. 번호나 꼭 괜찮니? 어, <웃음> <오>, 얘 빨라. <웃음> 야, 저 높은 걸 뛰어 넘네요, 문준이는 오, 빠른데? 버논이 빨라요 버논아, 왜 이렇게 빨라? 버논이 버논이 빨라요 야, 버논이, 어, 버논이 뭐야? 버논이 제일 빠른데? 어, 확실히 신발 끈묶는 속도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야,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뒤에 온다, 바로 온다 아, 힘들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마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마. 야, 우와, 번호 나. 야, 야, 우와, 야, 야. 우와 야. 빠르다. 와. 야, 우리 왼손 잘한다. 우와, <웃음> 얘 빨라. 문준이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와. 다녀와 힘들어. 다녀와. <웃음> <웃음> 아,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소감 한 와, 말씀 아 좋네요 아 힘든데 <웃음> 이겨서 기분 좋아요 아 이겨서 기분 좋다아문준씨 아, 아. 소감 아 어, 너무 힘들어요 아네 다들 아, 여기 아. 오면 은 힘들다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 정말 힘든 거 같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두분다그 저기 저거 홍 팀에서 네 저랑 같이 뛰실 분한분네 내가 내가 갔다 올게 아 원우십니까? 있습니다. 아 좋은 기록이 있으셨던 분 제가 솔직히 잘못 하거든요 이런 거 부탁드려요 아, 할수 있어요 MC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있어 진행처럼 하시면 돼요 진행하는 아, 것처럼 지훈아 팀이 좀 앞서고 있었는데 카니발전이 없는 오늘 평생 제자리 걸음 팀이 지금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MC 우지 영과 원우 형이 나왔습니다 원우지? 맨 처음으로 뛰시고 나서 지금 체력 보충을 하셨습니까? 어 살짝 쉬었는데 아직도 힘들긴 해요. 그래도 지금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오누씨밖에 없어서 나머지 멤버들이 지금 뛰지를 못하겠대요. 우지 씨는 지금 MC를 계속 보고 있어서 지금 은근히 MC도 체력적인 걸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아 굉장히 지금 좀 많이 힘들고 그리 제가 이런 잘 못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끌지 않고 두 분의 대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둘, 셋. o 원우. thank you. One, one, one, one, o 원우, t 우 o o n 우지 w 비 시작 o t 그렇지 원대 e 가자. 아 원우 씨가 역시 한번 뛰어서 그런지 뭔가 그 경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나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야 너무 힘들어 괜찮아 나보다 빠를걸? 아 이거는 좀 모릅니다 아 원우씨 아까보다 기록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지훈 이지훈 어? 이지훈, 이지훈 이지훈 우와 이지훈 명애미씨? 아까보다 기록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되면 카니발전이 없는 너는 평생 제자리 없는 거같팀원우아성리 끝났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형 나보다 빨라 완주한게우퍼 완주 좋아 좋아 후후후후아아으아 끝까지가 야. 끝까지 지훈아 팀 계속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 계속 우와. 힘을 주셔야 되지 우와. 않겠습니까? 지훈아! 이지훈! 지훈. 하나 둘셋 우아해! 하나 둘 셋! 우아해! 하.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아. 잠시만요 자. 여기 지금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든데 자 완주가, 완주가! 목표다 하냐고 정정기가 아, 올라온 머리로 아니 설명을좀 잘해주고 완주가 목표야 완주가 목표다, 목표다! 아있어요 아, 있었습니다 아. 지금 정정기가 올라온 머리로 아. 정정기가 잔뜩 올라온 머리로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공했습니다 <웃음> 제가 살면서 우지 형을 본몇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까 알겠죠? 얼마나 힘들지? 정말 힘듭니다 아 우지 씨 아이고 너무 힘든데요? 원우 씨는 두번 동안 뛰셔서 확실히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요령은 생겼는데 확실히 체력이 첫 번째보다 부족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우지 씨 MC 하셔야죠 이제 <웃음> 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출발 드림팀 은 가야지 출발 세븐틴으로 권순영이야 아, 수영아 어디 있어? <웃음> 너야? <웃음> 너야? <웃음> 저희 이제 단체 하나요? 우지 형 바로 단체 갈까요? 우지 형 바로 갈수 있죠? 아니 그쪽 그쭈? 아니 그쪽도 아직 안 되고 있어 <웃음> 아 조금씩 괜찮아진다 이제 다 이제 나 이제 일어서 <웃음> <웃음> <이래서> 똑같다 <웃음> 아자 다들 고생 이 너무 많으셨고요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단체전 아까 우회 좋은 형제 그 경기 보셨죠? 경한 디노 네, 그런 몸싸움이 있으면서 장외로 떨어지게 되시 탈락입니다 아 단체전은 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한 사람으로서 말하면 그냥 자기대로 가는 게 나아요 체력만 힘들고 네. 얻는 게 없어요? 끝나고 나서 그냥 해볼래요? 네, 저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래? 진짜, 진짜. 니들이 명경기였어 아, 아 맞아 명경기긴 어. 했어 네, 1 3명에서다 같이 뛰지만 엄연한 팀전입니다 이것도 아 그렇죠 1등이 3점 아 2등이 2점 3등이 1점입니다 이거 이거 전략을 세워야겠다 뭐 어, 작전을 짤 수도 있는 거예요, 팀끼리 바로 할까요 그냥? 네. 가면 될것 같아요 바로 어, 갑시다 네. 아, 가져와요, 맞아, 가자 가자 가는 거야 야 우리 모여, 지은아 모여봐 아, 지은이 모여봐 아, 우리 둘이든 누구든 적어도 1등, 3등은 무조건 해야 이겨 쿠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싸움 해줘야지 난 4명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좋아 아 진짜 진짜 형 몸싸움은 형한테 맡게 메인만 탈락시키면 돼 어떻게 보면 뒤에 둘이 둘 밖에 못 잡을 수있어 초반부터 빨리 달리기 때문에 디에이형 빠른데? 얘가 아. 너무 빠르다 디에잇를 방해를 하는 너희를 또 방해를 하는 그 형들을 또 우리가 방해를 하고 일단 유연하게잘 해보자 쓰는 것부터 우리 이렇게 1절 이쪽 쓰잖아 나는 어, 어. 다에 2절 있어 아, 근데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 얘를 막지 않으면 얘가 무조건 어, 1등이긴 해 뭐. 우리 이렇게 섞어서 쓰면 안돼 무조건 우리 팀이 맞아, 이쪽 맞아, 팀 맞아, 맞아. 그래야 애들 다 그럼 이쪽에 쏠려고 하지 왜냐면 이쪽이 더 가까워 괜찮아 나 밖에 쪄도 상관 우리가 한... 1등 한 명만 나오고 어, 이겨 그치 가까운 사람 많는 상태에서 명호 지키는 거 제일 중요한 거같아 아, 내가 보면 지금 그죠? 다 나를 잡으려고 맞아, 할 거야 아그 의외로 내가 뛸까? 뛸까? 그럼 복병으로 너도 뛰어 우리는 우리 둘이 뛰고 나머지는 이렇게 잡으면서 네. 밑에 옆으로 어. 떨어뜨려 떨어뜨리자. 어. 아 근데 어차피 MVP가 한명 주는 거잖아 나는 우리 팀에서 MVP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사지를 내가 진짜로 나 MVP는 말하 이기고 싶으면 그래 나도 그냥 이기, 이기면 재미있겠다 5, 6, 7, 4 후하 카니판 가자 지훈아 아 너무 승부욕 부리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 준비 야, 너네 딱 이만. 야, 너네 딱 이만. 야, 이만. 야, 너네 딱 얘이탈라얘이탈라얘이탈라 지금 발목 조심해. 와! 야! 시야주야주노이슈아빨이아동아 야, 아 동아시아, 동아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요! 야! 이겼어! 이겼어! 요겼어이 이겼어! 야 됐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아아 Я. Я икнул. Я. Ну. Я два ушёл. А. 빨리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 이겼다 이겼다 아, 같이 가요 같이 가자 여기서 끝나냐? 자, 수고어수고하습니다 자, 13명 단체 달리기에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자, 3위는 자, 어, 3위는 디노야. 디노입니다 디노가, 아, 디노가 진짜 늦게 가길래 와. 아, 큰일 났다 이랬는데 네. 근데 다들 잡아주길래 내가 그냥 승타서 했지 그냥 기 빠르진 않았지만 앞에서 디노. 아주 엄청난 전쟁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때문에 난리가 났니다그 네, 뭐. 틈을 파고 자, 좋은 점수 획득하셨고요 2등은 호시 네. 오, 와, 네. 야 호시 잘하네 정말 조용하게 계속 점수를 <웃음> 따준 친구예요 1위는 원우입니다 우와. 네, 우와. 개인 기록에서 눌렀지. 누가 같이 뛰어와서 깜짝 놀랬지? 아니 나주어야 봤어 빠지는 거저형반칙하러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는 1등 깜짝 놀래키게 하려고 간 거거든 이렇게 3점, 2점, 1점 각각 획득해서 우승팀은 카니발전이 없는 너는 평생 개델링! 제자리 걸음 승리! 이겼습니다! 3, 4, 후하. 파이! 아 좋습니다. 우! 확실히 오늘 다들 고생해 주셔서 어, 좋은 네. 편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MVP를 고르시가 MVP. 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세븐틴 열세 명 전체 중에 뽑을 시간이 아니고 전체 팀에서. 팀에... 아 네, 왜냐면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고. 우승팀이라저혀있었어요 이게 MC 재량으로 바꾼대요. 이게 또 웃음 팀만 고생했다면 그렇죠, 저희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에, 너무 아, 고생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어, 요 그래도 공정하게 네. 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로 공주할 네? 아니, 아니 진짜 니들 야 한자 주는 게웃음이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자기 자신은 투표 못 해요 절대 못 하죠 당연히 자기 팀 하면 되니까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자기 자신은 투표 못 하는 걸로 어, 자기 자신은 투표 못 해요 그럼 부정 투표입니다 아니지 아니 여기 일곱 명이서한 사람 뽑는다니까 고맙다 <웃음> 다 짰어 짰어?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 <웃음> 아니요 맞아요? 공정한 주제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MC인데 일정한 다수의 의견을 몰아서 자기 의견으로 내보인다는 건 너는 꼰대라는 거 그렇다는 거 그러면 <웃음> 은 정말 저희 공정하게 각자 본인생각했서때 오늘 진짜 이 친구가 제일 잘했다 아, 승패를 떠나서 공개 투표하죠 공개 투표합시다 아, 투표가 투표. <웃음> 어떻게 되죠? 여기서 우지 씨가 마지막 기분 좋게다 하면 투표하고 네. 공동 1등으로 가시죠, 공동 아, MVP로 그럼 저는 0으로 가겠습니다 아 둘이 공동 MVP 둘이 앞으로 나와주시죠 젓가락 해온 자네요 아... 아 젓가락 천재 네. 아, 두개 준비가 되어 있네 저거 전생연분, 저, 저, 저, 전생연분 저, 저, 저. 때 썼던 거라 전생연분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웃음>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앵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앵콜! 앵콜! 앵콜! 네? 에이. 한번더 경기? 저제 그렇게 많이 그래, 떠들었는데. 아, 내가 그래, 지금 본인 그래. 팀에서 아, 그래. 분량 좀만 더 채워달라고. 아, 분량이 안 나왔구나. 그래. 한번더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무 아, 말 토크를 하든지. 지금 MVP가 있잖아. MVP 전하고 응. 최악 체전한 번에. 나 진짜 미안해, 나못될것 같아. 우리 아까 한 명만 하자 아, 릴레이. 그러면 총4명 네 하면 되겠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분량상 한 경기 더 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네 릴레이 경기 하겠습니다. 에스쿱스 씨가 예, 소원하셨던 예. 원래 개주가 꽃이거든요. 번의 경기는. 정말 상대편에서 뽑아주도록 하죠 오 선수를 오 괜찮다 괜찮다 오나 나쁘지 않네요 자각팀두명 릴레이 정말 하고 싶으세요? 아 뭐, 당연히 나 뽑는 거아니었어요 하세요 <웃음> 아니면 일단은 자기 팀이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뽑아서 나왔어요 <웃음> 나왔어요 <웃음> 그리고 너도 나가 <웃음> 아 내가 나가려 했는데 왜왜 그러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자한 명씩 더 뽑아야 되잖아요 더 저희는 비노 뭐. 정한한번더뽑아보세요자 아, <웃음> 그러면 저희 팀에서는 저 도겸이랑 정한 저쪽에서는 이제 승관과 디노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경기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야 저걸 뛰는 때수록 어떻게 뛰어야 지 모르겠어 아 여러분 자 오늘 고생했다는 의미로 박수 아이 아, 목걸이 차보네요 이거를 이 마지막 경기를 하고 나서 이 MVP 투표를 했으면 또 MVP가 바뀔 수 있었지만 네. 오늘의 MVP는 명호, 원우 네아 됐습니다 네. 마음 속의 MVP는 도겸 아 도겸이 오늘 좋았어요 네 어우 저기서 두더진 줄 알았어요 여기 둘이서 아, 보다가 진짜 어, 두더진 어우, 두더진 수많이 앞서가 오오 어, 뒤에서 갑자기 어, 뽕. 뽕. 네, 두더진 네, 줄 알았어요 워터 슬라이드 느낌으로 갔어요 네. 아 오늘 이거 하니까 여름대 진짜 약간 물도 있고 어,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을 거 같아 좀더 야외에서 제대로 할수 있는 거할수있이거 할 여름대 시즌2예요 시즌2 <웃음> 조금 더 많은 제작비를 투여해달라는 명호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21년도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다들? 네, 이런 거는 또 재밌을 수 있죠 디노처럼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어? 아니면 약간 머드축제 같은 거 있잖아 네자 잡담은 그만하시고요 자 저희 이제 뭐예요? 아, 네, 저희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구호가 있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끝낼까 합니다 제가 출발하면 은 세븐틴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세븐틴 하면서 그냥 대자로 뻗어서 끝나면 안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아또 디미지 카메라가 왔어요 이제 끝낼게요 1초의 승부 출발 세븐틴 됐어 같이 일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여기 올라서 씨름하자 그냥. 그냥 <웃음> 바로 가자면 안 돼. 아니 우리가 올라가 있어서 있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그러니까 둘도 올라오려고 하고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어. 준비되셨죠? 아, 둘이 아, 가겠습니다. 파이팅! 가자! 아, 어. 넘어지는 사람 5초 있다 뛰기 넘어지는 사람 5초 있다 띠기야. 시작! 야, 씨름안돼 씨름. 엉체를 씨름. 응. 짰죠? <웃음> 아, 가자. 아, 아, 아 씨름해서 5초 1, 5초. 이동이가 이겼어요. 3. 가네요. 없는데. 아, 야! 빨리 와! 빨리 와! 먼저 갔는데 왜 느리죠? 어, 더더 디노야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웃음> 저 아니요 끝까지 옆으로 뛰어 야 아니야 올라와야, 올라와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야, 여기가 가야이다 어, 커버쳤어 오 소가이 오, 오 노경이 오신발 아우 어, 두게 빨라! 어, 기저. 기저, 기저. 진짜 진짜 빨랐 진짜! 와! 와 이승범! 와! 우와! 와 이승범! 다전이가린경기이미쳐죠아순이야야야해겸이 나시, 조겸 벗어! 사람 에이, 우리 뭐 하니? 하나, 하나, 둘, 셋 놔, 나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안노니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 둘이 뮤지컬 아니야, 여기다? 야! 아이동 아, 달려! 직업, 직업, 직업. 가, 가, 가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안돼! 와 무서워! <웃음> 잘했어! 도겸아, 고생했어! 넌 어떻게 끝까지 지냐, 끝까지? 미안해. <웃음> 아니야, 승관아 좋았어. <웃음>